뭐가 있나요? 와 반가워요 잘 지내요? 밥은 먹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요? 마스크는 좀... 그러고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좀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화상통화를 하는 것도 할 일을 죄다 집에서 하는 것도 남아 도는 시간에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것도 어느 덧 일상이 돼버렸네요 하지만 외로운 것만은 좀처럼 익숙해지질 않아요 가끔 정말 가끔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몰래 친구를 만나기도 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혼자 있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친구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있죠 앞으로 더 오래 이렇게 살아야 할 수도 있대요 다가올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하는 행동들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다 아무 소용없는 일이 돼버리면 어떡하죠? 아, 미안해요. 제가 자꾸 슬픈 얘기만 했죠. 이게 다 혼자 있어서 그래요. 그래도 말을 걸어줘서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대요. 누군가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대요. 주위를 둘러보면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귀를 기울이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당신처럼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나의 말을 들어주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의미 있을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수 없지만 내일의 나는 여전히 사랑받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을 거예요. 틀림없이 괜찮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사랑받고 있어요.